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우리 모음의 발음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있는 거 보이시죠 외위이외위가 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이중모음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단모음입니다 단모음 단모음이지만 그 한국어 어문 규정에 보면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요즘은 이중모음으로 더 발음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있고 어왜 단모음이면서 이중모음이 되는지 발음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왜위 있어요 이중모음이라는 것은 아 우리가 아 이건 단 모음이에요 처음에 아 하고 벌렸을 때와 끝날 때 입모양의 소리가 똑같아요 이 성대의 모양이 변하지가 않아요. 아. 그런데, 야 같은 경우 있잖아. 요 야는 이 부터, 이야. 이야. 그래서 이와 아, 야가 붙잖아. 이야. 입 모양은 이로 시작하는데, 이야. 그래서 발음 구조의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이중 모음이에요. 이거는 잘 보세요. 왜? 왜?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단 모음으로 된 거죠. 왜? 왜? 왜 하나로. 이것도 왜? 왜? 근데 잘 한번 본인들이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왜왜 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러면 실제 생활에 쓰이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왜부터 해볼게요. 왜왜 뭔가 보세요. 뭐죠? 참왜두 가지 발음을 참외를 참외 라고 하는 뜻분들이차외 첫번째 우리가 단모음으로 발음할때는 참외 참외 이렇게 단모음으로 발음,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이중모음으로 이걸 발음을 할때는 그대로 참이 있고 참 외가 됩니다. 참외 참외 참외 참외가 아니고 참외 참외 그래서 아까는 참을 해서 단모음으로 발음을 했지만 두 번째는 참 오에 참 오에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왜 할머니 왜 할머니 왜 할머니 왜 할머니 두 가지 다 발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그 왜라는 발음은 단모음이지만 이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국립국어원이나 이런 데서 나온 사전 같은 거를 보시고 큰 사전을 보시면 발음 기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참외와 참외, 와 참외, 참외, 참외 이건 단모음. 또 지금 말씀, 방금 말씀드린 참외가 같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발음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쓸수 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모양이 이렇게 뭐, 5와 2가 결합되고, 5와 2가 결합된 것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저는 이중모음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아이들한테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이중모음 할때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모음이면서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읽어보세요, 위로, 위로, 위로 요즘은 위로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오히려 지금 제가 두 번째 한 것처럼 위로, 위로, 위자가 바뀌었잖아요 위로, 위로 그런데 발음 규정을 찾아보시면 그때는 이 발음 하나밖에 없어요 발음 기호가, 아까 참외는 두 개가 있었잖아요 참외와 참외가 있었는데 위로는 그냥 위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위로, 위로, 다른 발음이지만 표현할 다른 모음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그냥 그 발음 기호상으로는 위로가 있는데 이거는 단모음도 되고 이중모음으로 된다. 그런데 이 위로라는 이 글자만 써준 이유는 따로 이 위자를 표현할 만한 다른 대체, 이중모음으로 소리나는 발음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위 하나만 써주지만 이중몸으로 발음한 걸 인정한다라고, 어, 이렇게 규정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뭐, 한국에서 잘 알아듣고, 어, 똘똘한 아이들은 단모음, 이중모음 구분해서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지만 단모음으로 발음해도 되고 이중모음으로 발음해도 된다는 것을 잘 아셔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아이들이 질문할 때 혹은 또 그걸 들었을 때 아, 헷갈리지 않고 지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